슬레이터 쳐주세요. 네. 자, 일단 우리가 자 디자인을 배운다라는 목적으로 자 얘가 배우는 사람이 비전공자다. 근데 포토샵 한 번도 안 써봤지? 써본 적 있나? 쓴 구경 한번 해서. 구경? 네. 자, 그러면 포토샵을 못 해요. 자, 포토샵 보자다 하고 그 외에 툴을 쓸수 있는 거 있나? 툴이요? 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네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아니, 파워포인트 쓸줄 알아? 아, 파워포인트는 네 알죠 파워포인트 어느 정도까지? 파워포인트 그냥 발표할 때 요거 안 먹을 정도? <웃음> 중상? 네 오케이, 중상까지 쓸수 있다 네. 그러면 요 개념만 어느 정도 있으면 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포토샵하고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일러스트레이트를 우리가 오늘 할건 아니고, 그지 계속 할건 아니고 어쨌든 이 개념은 있고, PPT를 좀 다룰 수 있고, 그다음 포토샵은 전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포토샵을 가지고 할 거야. 그 다음에 포토샵을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부터 얘기를 해야겠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를 배울 때 순서대로 안 배우면 뭔가 배웠다는 느낌이 안 들어. 대체로. 그래서 책을 사지. 근데 책이 어마무시하게 두꺼워. 그잖아. 배우기 도전에 질린다고 막. 하고 책에 보면 기능적인 설명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 네.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지. 그래서 책을 보다가 나중에는 동광을 보게 돼. 네. 근데 동광의 특징이 뭐냐면 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동광이 있어. 돈 내고 뭐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거의 이 순서야. 그러니까 동광도 목차의 개념이 있지. 네. 반복해서 볼 수는 있어. 계속 근데 문제가 하나 있지 동광도. 막히면. 그죠? 질문이 안 되잖아 그지 막히면. 응. 그래서 이 동강도 또안돼 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하다가 뭔가를 궁금한 게있다 그럼 찾기 위해서 뭘 보느냐 면 유튜브를 보지 유튜브는 뭐 거의 웬만한 건다 나오니까 여기서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하면 그게 뭐뭐 안될 때 하는 법 이런 것들이 유튜브는 보통 보면 하우투라는 영상이 되게 많잖아 뭐뭐뭐 하는 법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거의 한 방에 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과외잖아 과외의 특징이 뭐고 비싸 학생이 하기에는 좀 힘들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과외의 스타일을 가진 유튜브를 만들게 되는 거지 그러면 네가 방송을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또 뭔가 질문할거 아니야 그 질문은 누가 받아줘야 될까 우리가 한 번에 쫙 올릴 게 아니잖아 우리도 이 목차 스타일로 만들면 1회차에 뭔가 를 얘기를 할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은 네가 배웠잖아 네가 해야지 그냥 답은 협도가 안 돼. 어. <웃음> 혁도가 한다 근데 혁도가 답을 못한다 그 혼난다 그런 걸 물어보지 못하자 어. <웃음> 그러면 네가 찾아내야지 네가 다시 유튜브에서 찾아서 답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앞으로 우리 채널에그 답변은 네가 한다 다답다이이 되는 거야 제보습니다 어. 그래 알았지 우리 유튜브 채널에 사람들이 글을 달면 답을 네가 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응. 된다 그리고 이런 걸 하면서 네가 또 하는 방법을 녹화를 해 화면에 녹화를 해서 이걸 또 네가 유튜브에다가 또 올리면 되겠지 뭐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아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일단은 목차 스타일로 만들 거야. 그럼 이 목차가 내 맘대로 목차를 만들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목차를 만들 건데 이 보편적인 목차를 어디서 갖고 올 거냐면 여기서 갖고 올 거야. 시중에 보면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 적당한 걸 가지고 와서 이 목차대로 근데 이걸 하다 보면 포토샵으로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 시각 디자인에 관련된 뭐 포스터 만들거나 인쇄물을 만들 때도 포토샵을 쓰고 뭐 웹을 할 때도 쓰고 SNS에 콘텐츠를 만들 때도 포토샵을 되게 많이 쓴다고 사진을 하기 위해서 사진 보정을 하기 위해서 포토샵을 많이 쓰기도 하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대학생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네들은 포스터를 만든다 사진 보정이나 편집을 할거 아니야 그럼 요런 기능들도 약간 필요할 것 같고 SNS는 그래도 대외활동할때 많이 다루는 거잖아 그렇지? 요런 SNS로 콘텐츠를 만들 때그 다음에 이런 인쇄물 포스터 같은 거 만들 때그 다음에 사진 보정 편집을 할때요세 가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생각 없습니까? 저딱 배우고 싶었다. 아 딱이 딱이 거야. 얼만큼 할수 있느냐는 당신한테 달렸습니다. 이거는 100% 나한테 달렸어. 그래서 네가 잘 습득을 하고 숙제를 내주면 잘 해오면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지, 그지 응. 그래서 어, 다들 아시겠지만 이 혁도가 성장 드라마에또한축을 우리가 이제 네. 담당을 하고 있어요. 뭐하면 혼낼 수도 있는 거고. 잘하면 뭐술 한잔 사줄 수도 있는 거뭐 그렇습니다 <웃음> 그래서 자 그래서 요런 걸 기준으로 해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요런거 요런거 요런거에 관심이 있는 나대외 활동을 하는 대학생이다 아, 이 좋은 거 같아 처음에 내가 이제 타겟을 잡을 때 되게 모호했거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그러면 우리의 이제 타겟은 자대외 활동을 하는 나는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 요새는 취업하기 위해서 이런거 많이 하더라고 대외 활동을 하기 위한 대딩들 해딩. 디자인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게 목적이 되겠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앞으로 쭉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색하지만 안녕. 아. <웃음>